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스마일러의 마스코트인 봉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미니돼지고요. 우리 봉나미는 복남이는... 짜잔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봉나미의 맛있는 식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 봉나미 옆에 노란색 친구가 보이죠? 이 친구는 누굴까요? 봉남이와 사이좋게 밥을 나눠먹고 있어요 나눠먹는게 아니라 봉남이 밥을 뺏어먹고 있죠 네이 봉남이는 그래도 아주아주 아주 착하게 고양이를 같이 사이좋게 고양이랑 사이좋게 나눠먹네요 태어난지 이제 두달된 아기양인데요 하도 매일같이 봐서 그런지 봉남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 아기 친구들은 짜잔 다 옆에 숨어있는데요 저렇게 친구들은 복남이도 무서워하고 사람도 조금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는데 유독 저 노랭이만 복남이 옆에서 밥을 저렇게 열심히 뺏어먹는답니다. 아가양이야 맛있니? 그래도 복남이 밥이잖아 너 자꾸 뺏어먹지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뺏어먹지요? 아이가 아주 아주아주 좋은 봉남이와 아기양이의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